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대신해서 그렇게 아픔을 느껴줄수 있는 분이 제일 상관없잖아요 엄마 잘곧깨나을게요 세자를 위해서 엄마 하시는 일에 도움드리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엄마 지금 경화 언니도 준비 중인데 응 엄마의 마음은 어떠세요? 두려워. <웃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가해자의 두려움 총을 넣와 응. 살기라. 음, 응. 그러니까 지금 경화기가 아버지가 광산 김씨고 엄마가 밀양박씨잖아. 그러니까 광산 김씨의 살기 그리고 가해자 살기지. 그 밀양박씨의 그 가해자의 그 뺏는 살. 기 응. 그리고 가해자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정말 에휴, 몸이 계속 깔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스텝들 들어보면 왜냐하면 살기가 응. 너무 심한데 그 살기를 보면 되게 두렵잖아. 근데 두려움도 인정을 못 하겠어. 너무 무서워서. 가해자의 두려움이 너무 많이 올라와. 그러니까 몸에서 에너지가 두려움 에너지가 웬만하면 내가 이치치가않 돼. 데 몸이 진짜 막와 에너지로 너무 치워서 와, 대박인데? 어머, 뭐 거의 토렌셜은 어. 갱신하는 것 같아요. 어, 날마다 이게 세. 요번에는 막 이런 생각도 들어. 아, 이번 토렌셜을 하면 내가 완전히 확철대고 할려나? 이렇게. <웃음> <웃음> 어. 너무, 너무 세게 올라오고. 어, 두려움과 기대감이 동시에 올라 기대가? <웃음> 웬 기대감이야? <웃음> 이제 끝이, 끝이 얼마 남은... 아유. 모는 거지. 하하. 원래 많이 알고 있어. 맞아요. 영철님이 나를 엄마가서 물론 기대하면 안 돼. 변하려고 지금 그런 건지도 몰라. 밖에 추워? 네. 다 씻었어. <웃음> 얼굴도 맨 얼굴. 입술만 조 빨갛게 지라고. <웃음> 맨 얼굴이에요, 엄마? 응. 음. 촬영해야 되니까 입술만 조 빨갛게 지라. 맨 얼굴. <웃음> 야. <웃음> 기다려라 살기야 기다려라 살기야 살기 아주 길고 긴 밤이 될것 같아 <웃음>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긴장한 경화 아기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경화가야 긴장할 거 없어 어차피 우리는 오늘 죽었어 <웃음> 응, 긴장할 거 없단다 오늘 밤에 강상김씨와 미량박씨의 살기와 두려움을 그 아픔을 박살을 내고 내일 아침에는 좀 가뿐하게 일어나면 좋겠지? <웃음> 어찌 아하면 가뿐하게 일어나겠지 설마 괜찮아 하룻밤 자고 나면 그리고 경화아가 공부를 게을리한 나가가 아니야 그래도 꽤 열심히 돌을 닦고 용춘이랑 수연이가 그 아가들이 내 옆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좀 수월할 거야 맞아. 음. 응. 쭉 빠지면 아 우리 스테바가들도 몸이 귀신이네. 응. 무기력해. 응. 아우 개살기 올라 살기가 올라오다가 그 살기 보는 두려움이 올라왔는데 그 두려움도 가해자. 협박하는 가해자 나를 막 이렇게 계속 협박하고 있어.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야. 너 큰일 났다. 너, 너 어떻게 살을래? 너 그렇게 열등해서. 너 큰일 났네 너. 너 그것도 못해. 너 공부도 못하지. 너 돈도 못. 너 어떻게 살을래? 너 큰일 났다 너. 너 혼자 외롭게 죽일지도 몰라. 계속 협박하는 애가 있지. 마음에서. 네. 큰일 났다 너. 하면서 근심 걱정이 있지. 응. 그게 가해자의 두려움인데 평생 그거로 사는 거야. 근데 그, 뭐, 그거 뭐그 보는 게 너무 무서워. 막 그걸 버리면서 계속 도망다니면서 사는 거야. 자기 수치주고 협박하는 그 가해자의 두려움에. 응. 그게 다 올라왔으니까 몸이 무기력할 수밖에. 기다려라 경화학이야. 기다려라. 3개월 동안 내가 무슨 정신으로 세상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밤의 마지막이다. 제발 덜 아프게 해주세요. 덜 아프게 해주세요. <웃음> 3개월 동안 느꼈던 마음을 조금 <웃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처음에 받자마자개드려 그다음에 열심히 수치가 올랐다가 또 엄청 들어갔다가 엄청 수치스러웠다가그 진복을 이따만한 진복을 파도를 타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어요. <웃음> 그래서 어제 언니 만났는데 대뜸 한다는 얘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웃음> 이거 언제 끝나나요? 다들? <웃음> 3개월 동안 다 느끼셨군요. <웃음> 3개월 동안 엄청 괴로웠기 때문에 시달굼을 당하다가 이제 오늘 빡!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데 여러분 응동해 주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웃음> 한번더 해야 한다 그러면 <웃음> 점심물에 꼬박 죽을 거예요. <웃음>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 엄마와 아빠의 마음을 내가 많이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버렸던 엄마와 아빠의 마음이 다 올라오니까 한편으로 너무 그분들이 이해가 되고 참여도 많이 올라오지만 그에 비례해서 괴로움도 너무 무시하게 올라오니까 그게 한결들 엄청 외로웠거든요. 수민님의 장명센스에 굉장히 감탄을 했습니다. 토렌셜. 토렌셜. 처음에 딱 경매 받네어요 토네이도 음. 휘몰아치기 시작하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출근해서 일을 할수있을까라 걱정이 될 정도로 했는데 음. 근데 그 상태에서 무슨 태풍의 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음. 미친듯이 에너지를 휘몰아치는데 나그래서내할 일을 또다 하더라고 딱 버티면서 <웃음> 경매 받자마자 이렇게 되는데? 음. 어, 근데 경매 받는 순간부터 말하는 이미 의단, 태풍의 눈 속에 의단 어. 속에 집어넣는다 어. 그래서 거기서 미친듯이 괴로운데 딱 버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 상태로 딱 집어넣기 시작하는데 아. 그때부터 이제 휘몰아치면서 잠잘식에 에너지를 쫓기 시작해요 계속 이렇게 빙빙빙빙 돌면서 그리고 이제 그 1개월 전에 이제 그부경마음표정에서제 아. 날짜를 확장을 딱 했잖아요 그때 한번 다시 또 불시옥을 확밀어넣어버는 거예요 아 어, 맞아 확장 아. 그때 진짜 불시옥을 음. 확 밀어넣어버리는데 음. 네. 와 진짜 미치게 정신병원 갈 정도로 두려운데 근데 또 내할리는 다해 제일 많이 올라가는 느낌이 너무 열등해서 세상에 아무것도 줄수 없는 아픈 존재로 태어났었는데 음.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나면 다줄수 있는 존재로 태어나고 싶어 그 마음 때문에 노을이 참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한 며칠간. 엄마한테 지금 마음으로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요즘에 트레일러 경매 박관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전세계 나라를 구했다 인복을 타고났다 내가 어떻게 이런 분을 만나서 이걸 할수 있게 됐을까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감사함이 엄청 올았었어요 이게, 이게 내 인생에 한 번은 있을까 말까 그런 기적 같은 사건이고 한동안은 아, 내가 정말 된게 맞나? 자다 일어나도 이게 현실감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경배 받은 게 맞나? 이러면서 막 그래서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엄마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막 감사하다는 마음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게서내 우주에 진짜 목숨을 바, 바쳐서 보온을 해야 될 은인 싶품 그리고 진짜 우리 조사님들께 영채님으로 맞주신 분. 그저 그때 늘상 느꼈던 막 이게 꿈이야 생시야. 계속 이게 꿈이야 생시야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이런 꿈결 같은 시간을 저희한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웃음> 네 그럼 이제 죽으러 가볼까요? <웃음> 언니 그거 뭐야? 이거 엄마 선물. 아 엄마 그럼, 아, 그럼 선물증정식 선물 선물. 선물 <웃음> 먼저. <해. 웃음> 어. 너 오후에 일고 아침에 나고 내가 있어 불명했는데 따라. 이게 무의식에서 나는걸 어머 되게 귀여운 산네 여기 <웃음> 아 그. 어. 어, 너무 예쁘다 아, 어머 너무 어. 귀여워 너무 네. 네. 어울려 귀여워 너무 예쁘다 너무 진짜 <웃음> 아니 뭐진짜 아까 아니뭐 어때 어. 귀여운데 지 엄마 귀여워 엄마 야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나이를 잡아 지금 어때? 네. 귀여워 너무 잘 어울린다 우아해요 우아해 네, 같지 않아요 우아해요 백이 네. 같지, 네. 우아해. 같지 않아요 우아해요 그리고 아내 지금 모르니까. 빨간색이어서 그렇지만 엄마가 코디를 맞아요. 잘하시니까 음. 어, 하면 너무, <웃음> 너무 잘 <잘해>. 어울린다 오케이 <웃음> 진짜 귀엽지? 지금은 귀엽고 <웃음> 내일은 그래. 야안 하자 음. 앉아 오늘 음. 잘 자고 내일 무사히 일어나자. <웃음> <웃음> 무사히. <웃음> 야, 너랑. 마음 깨달으세요. 아, 그러면 등도할것 같아, 나. 어, 정말 아우, 계속 V3에 뛰고 살아오죠, 도 옆에 분데요? 여기 있어요? 제일 쎄. <웃음> 네? 제 <제일> 여기가 <쎄. 웃음> 왜 언제 했는지 알았어. 음. 정말 저격적인 사실은 음. 저희 엄마의 할머니가 파편일이래요 <웃음> <웃음> 이제 알았어, 아, 살기, 그개생기 야, 광산김씨, 미랑맛이, 파평민씨. 내가 7일 떴네, <웃음> 잘 됐네. 파평민씨까지 어번에 아주 선뜻을 시키자. 저 좀. <웃음> 야, 진짜 어쩐지 그래갖고 이렇게 구나 진짜 심장이 진어지는것 같고, 두려이 가해자의 두려움인데, 협박의 두려움이. 이 색깔 눈에 하나씩 불러봐 뭔데요 우리 가슴이 시원해서 너무 맛색어 너무 중에 음. 뜨거운 사람 음, 음, 음, <웃음> <시원해. 웃음> 아니야 엄마는 자꾸 계속 파라네 남색? 석파라네 응놀이 정도면 안 시원해 음. 엄마 이 색들은 어떤 느낌이에요? 되게 아름다운데 강렬하고, 원색이잖아. 응. 그치? 시원하면서도 좀 따뜻한 게아니다 근데 대부분 차갑고 두렵고 이런 게 있지. 냉살도 두려워. 응. 이것도 완전 빨강은 뜨거운데, 이거 꽃붐은 차가운 게 있는 응. 게. 응. 이것도 다 추운, 취... 요거는 조금 그래도 중간 이두 가지. 포근하 응. 나머지 세 가지. 너자니에있 응. 얘네 그런 성도또 뭐가 있어? 박병영 음, 응. 씨 응. 미량박 씨 제인주 응. 할머니가, 응. 할머니가 우리 야영이 김혜경 씨 찬양주 씨창양주씨 네. 그다음에 김김영경씨야이 응. 응. 중에서 미량박 씨가 뭘 좋아했어? 그렇죠. 색땡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다 감사합니다. 감니다감사니다다다다다 감사합니다. 좋아했니다감사씨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다감사아다 박신이씨신이지 갱신이. 아니지, 갱신이. 씨가이 갱신이. 갱신이. 갱신이. 갱신이. 갱신이. 갱신이 어왜 이렇게 간호사 같지? 둘이. 와, 어? <웃음> 간호사. 야, 어디로? 수간이다. 어, 되게 순백에 어, 맞는 거 같아. 그렇지. 그러네. 어 되게 오늘 밤 엄청난 아, 치유가 환자복 같은 거 보는 거 같다. 한번 어떡해 하. 괜찮아. 너 환자인데 아니, 너 어디야? 아니야. 언니 간호사했잖아 환자가 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내가 그때 종합병원에 갔을 때이번에럼있었 <웃음> 너환자라니 no, 네 잠재의식이 아니 내가 딱 들어왔을 때 되게 간호사 같은 거야 둘이 야 환자 아니면 간호사야 아 봐봐. 극과 극은 하나니까 네. 오늘 밤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겠군요 두분 마음이 어떠시죠? <웃음> 음. 저 긴장돼요 아 떨려 내일 아침에 무사히 얼굴을 볼수 있기를 바래 <웃음> <말해. 웃음> 내일 아침에 놀리지 마 <웃음> 무슨 일이 생겨도 <웃음> 응? 정화언니는막 엄마랑 하고 싶은 거 없었어? 아니 없었어 아 얘네 지금 너무 긴장해서 너무 지금 불, 긴장 불안 시원히 오 정신이 정신이 됐지. 없고 빨리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웃음> 이거밖에 없어 얘네 지금 아 최장시간이야 와우. 지금부터 그러니까. 들어가면 아침 9시까지 있을 거거든 역대급 역대급 그러면 10시간 와자 그럼 나 이제 전에 사진 얼른 찍고 가호사를을 네. 찍을 겁니다 간호사 여러분 간호사 <웃음> <웃음> 이게 잠깐 말을 안들 때가 있어요. 잠시만요. 네, 가는 사 여러분 환하게 웃서 주세요. 그래야 사진이 예쁘게 나오니까요. <웃음>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너 뭐하니? 깨널라지게. <웃음> <웃음> 오! 뽀얘졌어 경화언니 어, 죽을 뻔했어 혜롱아 죽을 뻔했어 예. 역대급이 어때? 내가 타면 죽을 아, 뻔어1등어얘 무조건 1등을 줘1등은 축하합니다 일등이다. 아, 3위 아, 1등이래 얼굴 좋아지지 않았네 나 얼굴이 좋아졌어요 어제는 진짜 새카맨 죽을 뻔했어요 괜히 광상균씨 미량박씨의 조합이 아니야박형평미씨까지 화평미씨까지 아우 장난 아니었어 와온 응. 몸이 채찍으로 치는 줄 알았어 칼로 다온 몸을 난자하는줄 알았어 얘, 얘 도망갈까 봐 응. 도망은 안가돼 그래도 <웃음> 한숨도 자고 얘 걔도 <웃음> 도망 갈 수가 어. 없었지 한숨도 못 잤어요. 한숨도, 한숨도 어요 그렇지 한숨도 엄청 <웃음> 없으니까 근데 엄마도 얼굴이 좋은데 응. 나도 좋아? 네. 그렇지 얘랑 같이 청산을 하지. 응. 응. 그냥있냐 어떻게 될? 하여튼 좋지죠. 이렇게. 맞아. 엄마한테. 원래는 <목소리> 토렌셜 다음날 되게 응. 엄마가 아파 지금 아프고 속도 아, 이렇게 되는데. 엄마 지금 뽀송. 근데 엄마 생생하세요. 그래. 응. 그래. 응. 응. 뽀얗고 생생하지 아. 근데 엄마가 예전부터 약간 그랬어. 엄마 아파 죽겠는데 너 얘네 왜 이렇게 응. 좋니? 막 <목소리> 이러면서. 그러니까 얼굴이 그래됐어. 난 배반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사실 지금. 음. 이쪽 보시면 됩니다. 네, 이쪽 보시면 됩니다. 그만 안가시는은 아, 가시... <웃음> 야, 본전 생각나서 도망 갈 거까지. 애터레셜 아마 이거 <웃음> 천만 원만 해도 도망갈 거일 환승하신 분셋째 <웃음> 하나? 네. 얘 무서워지고, <웃음> 이제 끝났어, 야 아픈 게 수고했다 <웃음> 어. 수고하셨어요 야, 대망의 토렌셜이 끝났습니다 네, 드디어 끝났습니다 죽다 살아나셨다고? 네, 아, 는줄어요 네. 지난밤에 어땠는지 짧게 얘기해 주세요 처음에는 어. 엄청 음. 차갑고 엄청 두렵고 너무 무서웠거든요 무서워서 잠을 못자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조금 더 했을까 막 이거 칼같이막몸면서막 나가니까 되게 네. 걷고 응. 팔은 떨어져 나갈 것 같고 시간은 길고 새벽은 언제 오나 <웃음> 와 진짜 엄청 괴로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괴로움을 뚫고 나면 편안함이 기다리겠구나 약간 성격을 많이 기대했다요 엄마가 막 내장까지 다 열렸다고 했는데 막그게막다 느껴졌어요. 그게 내장에서 꾸르쿠르 소리가 참 이렇게 막 그게 저는 이제 엄마 말씀 힘 있는데 못 느끼니까 근데 이제 부룩부룩하면서 넘어가고 있어요. 엄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참 드릴 말씀이었어요. 아 일위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일1등 먹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웃음> 우리 집이 일이래요 개살기 <웃음> 모든 일이 하면 좋은 겁니다 그이제 토렌셜 끝났어요 엄마에게 한 말씀 엄마 아. 이제 자꾸 눈물이 나오는 거야 아 너무 감사드리고 음. 저 대신해서 그렇게 아픔을 느껴질 수 있는 분이 제일 생각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엄마 함께할 집에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 집에 와주시고 저희에게 와주셔서 감사드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신 성인에서 언니를 나가셔서 희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무엇으로 보답하실 건가요? 엄마 전 곱게 나눌게요 이계좌에 어디다 쓰겠어요? 제자로 인서 엄마 하시는 일에 도움이 제자가 됩니다